만약에 첫 데이트로 햄버거 고른다? 이 남자, 목소리다. 오 아니, 햄버거 먹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막 빵만 먹다가 패티 뒤 흘러봐. 아 잠깐만 패티가 흘렀네 하면서 다시 햄버거 열어가지고 패티 넣고 다시 먹어요? 데이트 뭐 파스타? 뭐일식 그런 거 먹지 않나? 그게 막 거추장스럽게 먹는 거 말고 그러니까 입 작게 벌려서 먹을 그치, 수 있는 그치, 그치, 거. 최대한 나의 입몸을 어. 드러내지 않는 오늘은 데이트 음식으로 뭘 먹어야 적합한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이 중에 가장 최악이 뭘까? 이 중에선 그나마 괜찮은 게 뭘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피자! 어전 피자 좋은 거 같은데요? 저 피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피자가 좋은 이유가 뭐냐? 당신이랑 저랑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딱 썰어가지고 떠주는 나의 센스도 어필할 수 있다 아 그쵸 네. 보통 근데 피자는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싫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다이어트할 때 미끄러워 먹으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느끼한 거못 먹는 사람 네그 사람 말고는 보통 피자는 좋아합니다 나쁘진 않죠 음. 무난하고 네. 어 손에 아, 나이가 손으로 피자 를 먹어 가지고 아. 아, 거기서는 또 포크로 칼로 잘라 먹어야겠지. 근데 저는 반대예요. 포크로 딱 잘라 먹다가 네. 손으로 편하게 먹어도 되죠? 한서 네. 갑자기 딱 먹는데 그 털털한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 아. 그렇게 아, 이렇게안 먹으면 괜찮아요. 네. 첫 데이트 때 저도 먹어 본 적이 없긴 한데 네.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흘리니까 네, 진짜로 불편하고 신경 쓸것 같아. 제 자신이 상대방은 크게 별로 안 신경 써도. 음. 그래서 별점 했죠 저는 4점 피자는 국물이죠. 피자가 무난해. <웃음> 좋아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 주변 여성분들은 전부 다 좋아하세요. 이거 왜 좋아하죠? 매콤하고 얼얼하고 어, 내가 얼얼하게. 좋아하는 메뉴들만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당신 이 선호하는 거랑 내가 선호하는 거랑 따로따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어, 너무 맛있어요 그럼 마라탕 첫 데이트 때 어떤 것 같아요? 조금 힘들지 않나? 근데 둘이 마라탕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뭐 마라탕을 먹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도 좀 비추 아 어, 왜요? 안에 그 마라 같은 빨간 색깔 이게입이에낄 수도 있고 특히 남성분들 중에 마라탕을 잘안 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보통 마라탕 둘이서 같이 나눠먹기보다는 음. 너한 볼, 나한볼 음.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같이 맞아. 만들어 먹잖아요? 음, 음. 그래서 뭐 계산하기도 까다롭고 뭐좀 약간 눈치 보이고 데이트할 때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하다 초반에는 음, 음.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별점 몇 점? 2점? 이건 약간 편안한 친구들 야, 너 마라탕 좋아하잖아 오늘 마라탕 한번 땡길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 아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어때요? 요즘에 수제버거집 많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썰어 먹기도 괜찮고. 응. 근데 좀 불편하잖아요, 먹기 되게. 다 떨어지고. 맞아. 결국에는 이렇게 먹게 맞아. 되던데? 손을 들고 먹으면 없어 보이고, 따로따로 먹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는 <웃음> 없애야 돼요. <웃음> <웃음> 만약에 첫 데이트로 햄버거 고른다? 이 남자 목소리다. 오 아, 햄버거 먹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막빵막 막 먹다가 패티 뒤 흘러봐 아 잠깐만 패티가 흘렀네 하면서 다시 햄버거 열어가지고 패티 넣고 다시 먹어요? 뚝뚝 떨어질 때 불편함이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3점 저는 1.5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 롯데리아나 어허? 뭐 버거킹이나 아... 맥날 가면 분위기가 너무 없어. 아 근데 진짜 분위기 있는 데가 있긴 한데 아 수제버거집 이런 네, 거? 네. 아 그건 있죠. 타협점을 봐서 2점으로 할까요? 아 좋아요. 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저는 첫 데이트 때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해요. 어, 저도 좋아하긴 해요. 이런 데 가서 소주랑 하면 바로 친해질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여자가 남자에게 뭐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에 고기를 굽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언뜻 봐서 익은 것 같은데? 먹어보면 안 익었고 근데 더 익히면 바로 다있고 상황 판단을 탁탁탁탁 해주면 왠지 내 인생 스케줄도 탁탁탁탁 정리가 될것 같고 그런 어 디테일함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지 않나 근데 만약에 무얼 리필이라면 오빠가 좀 많이 먹어서 무얼 리필 왔어 그네 친구들이랑 가서 먹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한리필을 이렇게 데이트할 때 간다? 이 여자가 많이 먹지 않는다면, 좀 비추천드려요. 그런데, 무한리필집 말고, 그냥 막 소갈비 이렇게 판다. 나쁘지 않아. 1인분에 한 12,000원, 15,000원 하거든요? 2인분 시켜가지고 하면 3만원에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가도 돼요 별점몇 개? 3개? 어? 저도 3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음.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3점 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4개 정도? 4개? 좋은 것 같아요 갈비 맞아 다음으로 빵에 파스타 파스타가 문제가 아니라 면치기랑 빵까지 어머! <웃음> 최악이야 <웃음> 미도야 나 빤. 이거 좀 먹을게요 빵! 소스 끓여가지고 아. 전 좋아요. 저는 진짜 약간 상대가 친근할 때 제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솔직한 모습 보여줬을 때. 전, 전 상대가 면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해버리게. 근데 어떠세요? 별로예요. 저는 <웃음> 뭐, 진짜 네, 별로예요. 아난 이거 싫어. 아 너무 싫어. 저 빵까지 먹는 거 싫어. <웃음> 아, 개 싫어. 일점. 왜죠? 면치그인데 그 1.5 아네 좋아요 메뉴는 진짜 좋은데 바네 파스타 네. 헉, 저 산낙지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이것도 약간 갈비처럼 시하면서 음. 신해지는 느낌으로 가면 프안주 그 느낌도 약간 강해가지고 어린들의 음. 데이트 이제 좀 편해졌고 우리 서로 싸했던 거많았잖아 하면서 이제 한잔할 때 산낙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낙지 잘 먹네 내 네, 이상형이야 저 너무 좋아해요. 5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대산물 좋아한다. 그럼 데리고 갈수 있죠. 산낙지 어쨌든 먹으러 가면 좋아해서 가는 테니까 그러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세개세개 저는 이거 4점 드리고 싶어요. 저...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저도 4점 드리겠습니다. 하 아...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더 땡기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데이트할 때꼭 드세요, 여러분. 또... 너무 좋아요. 제 건강 막 챙겨주는 것 같고 보신 해주려는 것 같고 너무 좋죠. 데이트 때 이제 저희 혹시 그럼 백숙 먹을까요? 능이 한 방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웃음> 제가 맛집도 알거든요. 여러분 진짜 반할 것 같아요. 아... 주체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애매하네 왜애매한지 맞춰볼까요? 다리 뜯고 날개 뜯고 추로로 르 찹찹찹찹 쫑쫑 해야 맞아.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뼈를 한 통에 공유해야 되는 그 창피함 <웃음> 어, 뼈를 뼈를 공유하는 게왜 <웃음> 창피해? 아니 그 있잖아 내가 먹은 뼈가 앞에 보이잖아 저는 창, 창피하더라고요 아, 안 친한 사람이랑 가면 전 이거는 정성이랑 생각해요 이거를 먹으려면요 2시간 전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니까요 진짜 전화해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계곡이다? 30만 원이거든? 재료까지못낼수 있어 맞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부추랑 해가지고 먹으면 그리고 맛있어. 백숙은 뼈를 바르기 쉽거든요? 그냥 두툭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살좀 떼주고 그에 어, 넣어주고 맛있어. 그리고 이제 나오기 전에 음. 그 인삼주 하나 주잖아요 그거 반 먹고 이제 넣어서 같이 먹으면 좀맛이어아 되게 좋은데 같네전 혼자 먹으러 다녀요 삼겹 다음에 저랑 가요 아 좋아요 아 이런 거는 저랑 가야지 아, 좋아요 좋아요 첫데이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여러분 파스타 스테이크 첫데이트때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능이 한박 백숙 같은 걸먹어서야아이 남자 내 건강까지 생각하고 이제 한식 같은 거 좋아하니까 결혼해도 잘살수 있겠다. 저는 3.5? 오케이. 3.5 저도 인정합니다. 전 이거 진짜 만점 주고 싶어요. 어, 아 너무 좋아. 디진다 돈까스? 뭐요? 이게 엄청 매운 돈까스 집이래요. 진짜 헤어지고 싶으면 딱딱 <웃음> 딱 보고서 아얘내 예, 스타일인데 우리 디진다 돈까스 먹으러 갈래? 여자친구가 야 우리 이거 디진다 돈까스 먹어보자. 도전해보자. 꼼자래. 그럼, 그럼 저는 바로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디진다. <웃음> <웃음> 뭘, 뭘? 뭘? 뭘 주세요? 아 너무 웃기겠는데? 몇점줄 거예요? 저는 1점? 제가 0점이니까 응. 0.5로 주게 어, 응. 이제 다음날 막 휘똥 싸고 이러면 괜히 미안해 그래 첫 데이트도 아니고 만약에 데이트야 친한 연인이랑 아,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나는 귀엽게. 한 번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 도전의 개념이니까 햄버거랑 디즈나돈까스는 추드 들지 않아요 비추 비추 그냥 치킨 치킨 제일 무난해요 옷구닥 옷바닥 이런 오브 치킨 있잖아요 순살. 순대국이랑 뼈해장국. 저 뼈해장국 진짜 좋아해요. 뼈 해장국. 술 먹고 뼈해장국 해장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일식 하나 넣읍시다. 초밥. 야, 운동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 맞아, 그런. 맞아. 국밥과 초밥이 네. 공존하네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 데이트 하셔야죠. 이제 가을이 왔는데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정호 씨는 저랑 산낙제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아, 어, 좋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음식 평가하기 대이공 안녕. 인삼주 <웃음> 아, 임삼주 그거 너무 땡긴데. <웃음>